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엽기 떡볶이의 명랑 핫도그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랑 핫도그에서 신메뉴가 나왔더라고요 라면 맵당 핫도그 크림치즈 핫도그 그리고 얘는 일반 명랑 핫도그에 감자 토핑을 추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면 맵당 핫도그 이거 제가 옛날에 라면 부셔가지고 집에서 핫도그 반죽 만들어서 먹어본 적 있잖아요 내가 그때 불닭 소스 뿌려 먹었던 것 같은데 참고한 거 아닐까 혹시 내 영상 보셨나요? 개발자분? 아 그리고 엽기 떡볶이는 베이컨 토핑을 추가 하고 중국당면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죠. 엽기떡볶이 먼저. 와... 확실히 엽떡은 엽떡이다! 맛있네! 계속 먹게 되는 이 마성의 맛! 핫도그도 먹어야 되는데? 짠! 와, 전통 모자 먼저. 중국 당면 듬뿍듬뿍 먹고 싶은데 확실히 이게 따로 집에서 끓여서 사리를 추가하면 낭창낭창하면서 막일죽낄쭉하게막 쫙쫙 먹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넣고 배달을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엉겨 붙어서 좀 아쉽다, 그죠? 비주얼은 아쉬운데 맛은 좋네요 매운거 먹었으니까 크림 먼저 가볼게요 어? 여기 뭐가 있... 아 이게 땅콩인가 보다 어 되게 과자 먹는 느낌이다 커피만 나는 땅콩과자 있잖아요 그런거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딸기짠 맛도 나고 크림치즈 맛도 나니까 전체적으로 핫도그가 아니라 약간 과자 먹는 것 같아요 라면 맵다 어뭐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옛날에 만들어 먹었던 것처럼 괜찮은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얘로 배를 채우고 싶지가 않은겨 얘를 조금 더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쿨피스 짠! 그를 가만히 보니까 저그 소창계 옆당 먹을 때만 해도 원래 떡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묵만 많이 먹었거든요. 입맛이 변했나? 요즘 왜 이렇게 떡이 맛있냐? 살찔려고 그러나? <웃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배부르다 와우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